먹는 약이라든지 바르는 약, 우리 프로페시아, 아보다트 미녹스티들 그 모든 치료에서 정수리 쪽에더 효과가 있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뉴욕 네, 김진우입니다. 오늘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모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. 정수리 탈모가 앞머리 탈모 보다는 효과가 분명히 더 있어요 어떤 치료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굳이 모낭주사 치료뿐이 아니라 음 먹는 약이라든지 바르는 약 우리 프로페시아, 아보다트, 미녹스들그 모든 치료에서 정수리 쪽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일수록 특히 유전성 탈모일 경우에 앞쪽일수록 탈모 여기가 그 DHT에 반응하는 비율이 좀더 높거든요 좀더 예민한 부분이란 얘기죠 좀더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앞쪽에 M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가 사실 참 어려워요 정수리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꽤 많이 있습니다 약만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낭주사 치료 역시 앞쪽보다는 정수리에 더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리 탈모의 주치료가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, 이제 앞머리 치료에는 어 여러 가지 치료들이 좀 반응이 더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대신에 M자 부분에 저희가 모당지수 치료를 해보면요. 막 두꺼운 머리로 나오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, 솜털 정도의 머리카락 나온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잔머리 치료라고 저희가 도 하고요. 거기 이제 솜털 같은 거. 원하는 분들은 일부러 거기다 주사를 모낭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죠 네, 그래서 정수리 좀더 반응하는 그러니까 모낭주사가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근데 다른 치료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. 음. 그리고 두 번째 탈모 주소, 주사 치료 효과 연구적인